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시 리뷰의 젤림입니다. 우리나라 산수화에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새까만 먹물로 산세를 격하게 흐르듯이 그린 산맥과 중간중간 여백으로 여백의 미를 강조한 그림이 떠오르는데요. 이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물이 강산을 그리다 화가의 시선 조선시대 실경산수화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기까지 화가들의 그림 제작 과정을 소개하는 전시로 우리 산수를 보는 과거 화가들의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 화가들이 실제 여행 스케치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산수화 그림에 대한 특징과 여행 스케치의 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실경 산수화란 고려와 조선 시대의 우리나라 자연 경관과 명승지를 소재로 그린 산수화를 말합니다. 실용을 목적으로 당시 모습을 기록하기 위한 그림으로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실경 산수화였다면 조선 후기 이 실경 산수화에서 벗어나 진경 산수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진경 산수는 작품성과 회화성을 살린 그림으로, 유명 화가로는 김홍도, 신윤복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념산수화도 있는데 관념산수는 실제 있는 것이 아닌 상상에서 그린 작품으로 조선전기 화가 안견의목유도원도를들수 있습니다. 논어에 따르면 공자가 지자오수 인자요산이라고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 라는 말처럼 과거 산을 보러 가기가 어려우니 그림으로 산을 보면서 어진 마음을 단련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산수화를 그린 종이 형식도 다양했었는데요. 직사각형의 한지를 생각했었는데 비단, 기행화첩, 두루마리, 부채, 병풍 등 다양한 형식의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실제 나가서 그릴 때는 병풍에다가 직접 그릴 수가 없으니 여행 스케치 도구가 있었는데요. 두루마리 한지에 스스로 그려 스케치를 하는데 그대로 묘사하는 작업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김홍도의 스케치를 보시면 선 굵기로 느껴지는 산세와 암벽의 두께와 다부진 형상을 느낄 수 있고 그 사이 세밀하게 그려진 사람들을 보고 있다 보면 옛 화가들이 단순히 디테일하게 그리지 못한 게 아니라 크게 거시적으로 보고 표현한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산수화를 보고 있다 보면, 다양한 시점에서 보고 그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시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심원. 두 번째, 화가가 직접 보는 시점에서 보는 평원. 마지막 세 번째로, 밑에서 보는 고원입니다. 산수화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산수화를 볼 기회가 생기면 앞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정선의 금강전도는 하늘에서 본 실제 그림을 그리고자 한 것이니 시원 시점에서 그렸다는 점한 폭의 금강산을 다 담으려고 구도를 재배치해 진경산수화라고 파악이 되시면 5분정도 시간 투자한게 아깝지 않겠지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